안녕하세요 블로그 인포에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글과 그에 영향을 준 기사를 보도록 할 거예요 보통 차트는 트레이딩뷰, 뭐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서 보는데 한, 한 주간 비트코인 움직임을 분석해 놓은 차트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비트코인이 과연 상승할지 여부에 대해 올린 글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탐프로 트레이드님이 올린 글인데요 7월 15일 이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차트는 4시간봉 차트이고 두 개의 사이클을 통해 세 번째 사이클에도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요. 이 빨간색 선이 50일 이동 평균선인데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위 예측은 소용없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추세선이 닿는 지점인 8,050에서 8,100달러 사이에서 상승을 한다면 9,15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RTT님 차트 분석인데요. 8,200에서 8,300 구간에서 이 횡보를 거친 후에 잠시 주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존 강력한 저항대였던 7,900, 이 넥라인을 깬다면 다시 하락 추세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1차 지지선은 8.80인데 이 지지선을 깨면 즉시 7,800선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삼각수렴을 상향 돌파 시 9,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며 이 탐프로 트레이더님과 비슷한 이 비트코인 상승 가격대를 예견하셨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8,300대 돌파 여부에 따라 가격 상승 여부가 정해질 것 같아 이 움직임을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하이텍님 차트 분석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것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차트에서 보이는 이 삼각수렴의 삼각형 위에서 횡보중이기 때문에 이더 빠른 상승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네요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는데 이 2개월 이내 100%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9월 말까지 17,7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첫 번째 저항선은 17,700달러 두 번째는 12,700달러이며 이두 구간만 잘 버틴다면 17,7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은 암호화폐 시세에 영향을 줬을 거라 예상되는 기사를 몇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윙클보스 형제의 ETF 승인 신청 거부권도 포함될 것 같아요 이 미국 SEC는 윙클보스의 ETF 신청권을 비트코인 시장이 사기 및 투자자 보호란 이유로 이를 승인 거부했었죠 그 다음은 미국 SEC 의원이 SEC가 ETF 거부 결정을 잘못됐다 밝힌 기사인데요 CNN 기사에 따르면 미국 증권 거래소 SEC 의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비트코인 ETF 신청이 거부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투자자가 올바르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공해야 된다며 이 비트코인 시장에더 많은 제도화를 막음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훼손시킬 것이 아니냐며 반박했고 ETF 거부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명렬히 비판했어요.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가 당분간 암호화폐 선물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계획을 밝혔는데요. CEO인 테리 더핀는 선물 시장이 진입해 있는 비트코인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를 출시하기 이전에 비트코인 선물부터 제대로 평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라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 모음과 그 시세에 영향을 준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블록인포의 엔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